Assalamu alaikum This video is sponsored by LaunchGood the n u m b e r o n e Muslim crowdfunding website Right now they have the Lamanan Challenge which I really recommend to join together with thousands of other Muslim Stay s tuned until the end of this video to know how you can join me supporting these amazing charity campaigns around the world Thank you Assalamu 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안녕하세요 다 a w a t 니 k i m i d a So today I will make special iftar with my Uzbekistan friends So I'm so excited now I'm so hungry and thirsty so Let's go to meet my friend as soon as possible now.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Where are you? Where are you? Oh, hello. 안녕하세요. a s s a l a m u a l a i u m I will go to Uzbekistan restaurant today. 저 우즈베키스탄 식당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oh, 진짜요? 네, 완전 궁금해요. 아 진짜요? 진짜 네 맛있어요? 음식들이 맛있고 와 완전 기대돼 만나는 거는 2년 정도 됐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말이 그렇게 잘해요? 뭐, 왜 그러냐면 말이 못하면 네. 너무 답답하고 음. 네, 여기서도 로드엑시 로드엑시 애매합 진짜요? 나갔어요? 네, 나갔어요 <웃음> 진짜로요? <웃음> <웃음> 네네 와 엄청 대단사, 네. 대단한 사람이었네 요 <웃음> 엄청 네, 그 정도 대단하지 <웃음> 않았어요 와 진짜 멋있다 팔랄 <웃음> <오. 웃음> 할랄 우즈베크 레스토랑. 와, 대박 대박 대박. 와.. so so many people here. 아. Maybe they came here for iftar. 와, 대박 대박. Very fancy place. 이거 먹었어 아, 데이트. 이 어, 이번 드라마단 한번안 먹었어요. 어, 데이트 먹었는데 데이트. 대추. 먼저 먹어요, 기본으로. 아 원래요, 기본으로. 아, 근데 이거 구하기가 힘들어서 아마 이태원에 가서 팔것 같아요, 아마. 한국에 이렇게 우즈벡사을만이 많은지 몰랐어. 요아더 <웃음> 많아요, 더 많아요. 컴 이게 뭐예요? 볶음밥. 네. 오, 이건 뭐예요? 고기. 와. 큰일 났네요. 배 터질 것 같아. 아, 대박. 고기예요, 고기. 고기야. 고기. 기 종류가 엄청 많네요. 아,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뭐 감쌉네요. 고기를 갖도 감쌌합니다 샐러드 a d 님기분 t 어때요? 최고입니다 최최 해피해피 h 아하라 y 하라 p p y Harasha, Harasha. Oh, you 당이이 l s 게생겼와 와. a s h i n g y 까요 맛있다, 치킨 맛있다, 오래...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요. 아, 누나 맛있다, 엄청 맛있는 고급진 장조림. 어. 한국에 약간 쌈이랑 비슷한데, 맞아. 이거는 저도... 고도그것 응... 음.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아, 다 맛있다. 밥은 밥대로 맛있고, 고기는 고개대로 맛있어요. 빵도 맛있고. 응. 원래 여기가 잘하는거야 아니면 원래 맛있는거예요이거 지금? 원래 맛있는거 와, 와.. 이게 순하게 네 달아야. 달아. 와 먹으면 더 먹고 싶겠 어, 오케이. 어오 <웃음> 응. 맛이 특이하네. 아 응. Assalamualaikum. assalamualaikum best if I ever had 이게 고기가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음식은 아, 고기가, 고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먹으면 힘도 많아서 음, 진짜 시타미너 네, 네.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우베크 음식들은 한국 사람들이 잘안 먹었는데 형님이 너무 잘 드셔서 와, 너무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웃음> 한국의 라마단이랑 우즈벡 라마단이랑 좀 많이 달라요? 가족들이랑 같이 아, 먹을 아, 수 맞다, 있고 모든음식은우즈벡 음식들이잖아요. 음... 가족들이랑 같이 먹으면 더 애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더 네. 명절이 된것 네.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우즈벡 한번 같이 가요. 꼭 가야 돼요. 너무 국, 가고 싶어요. 제 가족들도 소개하고 좋은 거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또 이슬람 국가니까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be safe. Alhamdulillah, Masallah ma. Hi, r a s h a Masallah ma. Hiya. 오늘은 좋은 하루 보냈어요. 오늘도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Ramadan challenge is the easiest and funnest way to donate money automatically every day in Ramadan to different campaigns. Log on to launchgood.com/talkim or simply click the link in the description to join right now. Thank you.